스페셜 포인트 더블킬 멀티킬 아군이 핵샷 더블킬 와 아, 이게 또 가네 저렇게 웬만하면 제가 받아드리겠는데 최근에 저렇게 아이들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저 잘해요 한 번만 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고 둘다다해기했어요 그때. 그때 같이 리플 감을 보신 감을 분들, 감을 분들 감을 기억하시죠? 반드시 그때 다 해결해갖고 제가 좀충겨 먹었죠. 연구정지다 떴더라고 그 친구들. 걔가 부캐 맞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까비 그럼요 저분도 기말 안오잖아 기였을 수도 있긴 해 뭐야 아니 아저검 저분이었죠 자 <웃음> 바로 나가시노 아군이 개피 맞추고 아군이 전진해서 잡으니까 바로 나가시는데 그러면은 검턴이 없겠다 어? 오, 검버주시면 나야 땡큐지 근데 제 초기 있잖아요 초기 저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딱그 친구일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사이즈가 아이들을 또 새로 어떻게 구해가지고 말투가 너무 비슷해 구구, 구구절절하게 게임을 꼭 시켜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진짜 많이 에 시청자분이시면 죄송한데 이게 또 전례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SP템을 끼고 오시는 게 맞아요. 게임 하시려면 저기 목표물을 택배됐습니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그게 핵쟁이들이 쓰는 이유가 이제 뭐 비율을 마약이 하던데요? 그러니까 마약처럼 한번 핵 쓰면 은뭐 끊을 수 없다 뭐 이렇게 하던데. 그냥 핑계죠. 왜냐면 핵, 핵 썼을 때 이제 떡상한 실력에 비해서 원래 본인 실력이 너무 형편 없으니까 현실이 믿기지 않는 거지. 그쵸, 그쵸. 스페셜 포인트 복수해주고 나는 삥깔때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시네 아분장기는다 써봤죠 분장기는 저도 써봤죠 아썼어야 아, 되는데 왜안썼냐나 이제 서서 도망가지 자이렇게 깔끔하게 아, 아 근데 훈액이 쓸때 진짜 많이 썼어야 되는데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훈장 그때 진짜 와 그때 제가 제 아이디를 못 키웠었어요 그때 아 어째어째 살았네 <웃음> 중국쌤 우리 편이 없네 쟤더 저기고 그때 저도 잠깐 써가지고 아마 거의 중령까지 기웠나 그때? 완전 초창기 때야 근데 이렇게 밀리네 또 어. P1 저 친구 다시 왔구나. 어, 나팽 안 먹었네. 아! 오예 빅먹은 사람 딱 놔두고 저희 왼쪽 딱 찔렀어야 됩니다 어, 벌써 2시 반이네 오늘 아마 3시 컷될것 같네요 3시 컷이 사람은 아나이한 사람이네 그래서 이제 스나네 명인가 우리 아, 내일은 본격적으로 좀 권투 미션 해보고 어어 아, 나이스. 그렇죠. 어, 그렇긴 한데, 방제는초보방이 많다는 사실. 진짜 요즘 공방 하려고 보면은 진짜 한 70~80%가 초보방 또는 방송 X방. 오, 예. 그게 오해는 아닙니다. 뭐랄까? 먹고사기 좀 빠듯하달까? 다 그죠? 자, 스킬 들어갑니다. 자, 하나 굴려놓고 아이 바보! 난 뭐하며? 자, 들어와야죠, 이제. 뭐야 들어왔네 우리 타올 where, where is my team? 고독하구만 아 처형님 왔었어요? 오 이시간에 하여하여 미션 실패 음 특히나 맞아요 특히 이 스나수 같은 분들은 스나수 분들은 일단 돌격 밸런스에 따라서 솔직히 영향을 많이 받는데 돌격이 너무 세게 밀려버리면 은 해줄 수 있는게 없죠 마치 공허합니다 특히 점점 더 빡빡될수록 더 심하죠 그래도 조금 여유 있는 방은 내가 캐리를 약간이나마할 수도 있는데 가보게 인원이 없다. 윈치였으면 바로 잡았을 건데. 윈치 의중였어 그래도 어, 이번 판은 비등비등한데요. 요럴 땐 이제 제가 좀 잘해야지. 내가 빠른가? 8턴인데. 오, 대구의님 그래도 아까보다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이제 슬슬 갈 때가 됐는지 잘안 봤네요. 이 정도 밸런스면 정말 좋은데, 야, 이런 거, 이런 거. 저은 노템, 노테... 일단 먹고 들어가야 되는 길인데, 정말 계단 안 보고 <웃음> 저런 유욕에 빨려 들어가다니. 아, 이제 방금 저 뭐야? 지금 어떤 상태냐면, 저 바코드 형 잡으려고 따라가다가 눈을 안 깜빡거리고 계속 눈 뜨고 따라가는 거 있죠. 한번 튀어나올까봐, 근데 안 튀어나오네. 한번. 확실히, 저한테 커피 두 잔은, 아, 두 캔은 치사량이다. 두 캔은 좀 많네, 하루에. 호랑이님, 리아요. 저 그래도 어제도 한두 시까지는 했을걸요? 어제는 근데 진짜 컨디션이 안 좋았어. 어제는 그저께 제가 그 목에 좀담 걸려가지고 어제는 좀 어거지로 좀 솔직히 버텼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괜찮더라고요 다만 이제 멘탈 쪽이 안 좋았지. 아군이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과연? 피가 딱 럭키 세븐인데 야 이렇게 사는 것도 운이다. 야 신중하다. 까비 아군이 체배하였습니다. 저기 그김동현그 ufc 동현김님 본명이 봉 아닌가 봉김봉봉김 갑옷빙 스킬 한번 쓰고 싶네 제발 중급빙 좀 까지 말아주세요 이거 어떻게 우연이겠지? 우연히 많이 겹치네 저 사람 베트남 사람 우연히 겹치면 필연이라는데 리플 한번 찍어봐야겠다 계급 대령 빨갱이 이분 그냥 나가는 중이었겠지? 어떻게 딱, 총들고딱 쳐다보지, 바로? 아, 뭐야. 어, 호랑이님 갑자기 또 인사를 하시길래. 갑자기 안녕하세요, 이등님 하시길래. 어, 뭐지? 오늘 하루만 세번인사해죠 <웃음> 저한테는. 아, 인사 많이 하면 좋긴 좋죠. 근데 이거 시간이 좀 많이 끌린다. 이 시간에 이제. 근데가 또 피가 나왔구나.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자, 어차피 이제는 좀 이길 때가 된것 같다. 오늘 마이커드 차이네. 밀렸나 아..아니..이거는.. 아, 이거는..뭐지? 아..좀 당황스럽네 한번은 잡아줄겠지라 생각했는데.. 사기가 쉽지 않네 아, 저한테 각인 되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 이런 플레이 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그, 인상 깊게 아유, 기억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저한테. <웃음>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오. 저를 아예 그냥 죽을, 죽을 뻔할 때 살려주시거나 아니면 어, 난 살았다 싶을 때 저를 죽이는 플레이를 하세요. 저한테 각인될 겁니다. 아, 근데 호랑이님은 이미 각인돼있지? 진짜지야겠다게짜이도고아니 진짜. c 요 스페셜 포인트, 더블 킬, 멀티 킬.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일단 나이스. 아이 그럼요 지금 우리 옛날에 그 아이디 카드로 치면은 그 매너 좋은 뭐 매너 매너 매우 좋은 그런 치수로 다쓸때 아주 클린 클린 하시죠, 호나이님어 그런 거. 어. 아 맞습니다 이제 좀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너무 못하는 것보다는 어 이거 모르고 지났다 두명 하나 이렇게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써리엄 아 이거 바로 고정한네 히마인드 만나세요. 아 아니야 아니야 그런가 그런건 그런 아니고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살수 있는건데 이제 죽는게 아쉬워서 그렇지 아 그런거는 뭐 너무 그런거에 신경 안씁니다 예. 왜냐면 그런거 신경쓰다보면 말리거든 요 제가 다살 수는 없으니까 빙빙 오서이노 근데 중에서 눈통 나오는 거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는계단이 그냥 박살이난 것인가? 이게봅시다깜짝이야 아야 눈 뭐야 방금 우리 우리 고리 우리 문리우서좀 돼요. 아 우리 어, 나리스와이스이이우 와... 이걸 이겼네 이리 이겼다 초반에 우리 우리 우